hello. 아웅 차 알겠어요. 기다려봐요. 됐나요? i n c l u d i n t o n i 아나 근데 이거 조작권 몰라요. 잠만. 조작권 알려줘. use my d a n c e 어, 이거. 어, 어왜 어, 어. 이래? 뭐야, 누가 아, 이걸 볼수 있다는 거구나. 이건 아 저거 컨트롤도 되구나. 음. 저의 더 쉽겠는데? 쉽게 똑같잖아 거의. 워징어 폼, 점프. 그러게. 제가 더 쉽게 했다. 야저 컨트롤어도. 야나컨트롤러 있는데 니가 다 보내서 나못 씁니다. 아 링크는 줄수 있음. 9메가밖에 안 돼가지고 괜찮던데 이게.. 요게 오징.. 오징어 폼이 이거랑 이거 점프 근데 이게 안보니까짠어 뭐야 비콘 이게 연어 알인건가? 얘왜안뭐 있지? 뭐야, 노래가 너무 무서운데? 깜짝함. 어. 왜 없었어? 어, 얘 아래 골대다. 무서운데? 아니 제가왜 막고있어요? 길막? 야 길막하지마 헤어리 점프 아니라 야.. 오 뭐야! 오 뭐야! 얘가 나이트메어다 으아악 사녀줘요! 진짜 나이트메어다라 이건 이건 너무 악몽이잖아 얘얘 얘 얼마나 쉴드에 고통받았으면 아이 연화를 13개 모아야 된다는 거야? 뭐야 저이 노바 블레스터 때려서 못 먹어? 아, 왜못 먹어요? 뭐야? 색칠이 안 돼. 이제 구멍 먼저 가야 어디에 쓰는 거 아니야? 내가 네, 한번 가볼게. 아이, 전왜 생긴 건 파란색인데 주황색이냐? 뭐래? 대충 뭐가 매우 유 왜요? 매우... 뭐저 타는데 쓰기에 뭐라는 데 뭐야? 아니 너무 덕지없지없는거 아니야? 뭐야 안때리죠 근데 저기로 가야 한다는 건 맞는데? 으차. 어려운데 조작? 어.. 어, 아까 여기로 왔네. 여기 신은, 이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냐. 스토리게 많냐. 뭐야, 너무 심각하게 악몽이잖아요. 야 yeah. 여기가 여기니까.. 아 여기.. 이미 가서 깬 곳은 여기가 사라지는구나 어? 안 가진다 어 뭐야 길이 있어 안돼 선생님 뭐 뭐하는데? 으아 하는거냐? 어! 컴퓨터 클라이언 T 이 그게 뭔데? 어, 나 이거 뭔데? 봤어. 어나 이거 봤어! 저 토관 도망다닌단 말이야! 저 토관 자식이 도망다녀요! 오지마 너! 오면 은너 진짜 죽여버릴거야! 아이씨! 영월! 난 연어알이 더 중요하다! 저리 가! 너무 심각한 악몽이 다구나 오케이, 들어왔어. 야, 나 이렇게 됐다. <웃음> 잠깐만. 안 돼, 나가버렸다. 괜찮아. 어, 나갈 수, 나갈 수 있지, 어. 잠깐만. 어, 오케이. 초기화는 안 되죠. 아잇 <웃음> 이게 이게 되게 가기가 그렇다. 어렵 어렵다. 하루. 아, 아. 설마 여기도 로딩이 안 될까? 오케이 세개 남았어. 리얼리티 안돼왜이지밖에안 되는데 어우 뭐야 맵 이렇게 되네 못 쉬워 야맵 변경된다 신기해 어? 근데 왜이지야아드는 못해? 몰라 되는데 되냐? 으어, 게임이. 여기를 가볼까, 그럼? 훔쳤어. 어, 어, 또 여기네. 이쪽으로 가보자. 어 뭐야? 와, 보관이다. 어 여기는 무료 무료 연어알인가요? 어, 어, 어, 명투명 쫓아오는 거 같은데 여기? 응? 저시쉬드보 뭐임? 뭐야 시드 저기 왜 있었지? 어야 저기 토건 글쎄... 생겼다 알겠어 뭐야 씨 뭐야 살려줘요 오씨 뭐야 글쎄요. 뭐야 뭐야 저리가 <웃음> 뭐야 왜 이래 야 함정이라니 와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뭐야? 아니, 저기 하라니. 아, 여기에 이게 생겼어. 이제 못 가는 건 아닌데, 여기가 생겼는데 들어가 봐. 어, 이거 다 일단 부셔야될것 같거든요. 우와! 이거, 이거 좀 어려운데? 솔직하게 말해서. 다시 가자. 가자. 아니! 안 돼! 신기한거죠 습관적으로 엔터를 누르네 아니.. 아니.. 진심이 온가 이게 뭐지? 무서운데 좀 으악! 안돼! 아니야 잠깐만. 나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바보같이 죽지? 가자. 잠깐만. 어려운데요, 솔직하게 말하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한 방에 된 거구나. 와 와비 내린다 오 깼다 쟤 도대체 뭐지 이기잘 들어가면 0네 다시 깰수있 냐？978 이게 무슨 의미 니？이건 오토 웨이. 아이가 그 따라오는 그거였지. 잘 있어라. 이거 게가있이고